안녕하십니까. 홍원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중 핵심 과제라할수 있는 혁신형 기업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 과제 공고문을 보고 자세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횟수도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이 혁신형 기술개발과제 에 신청할 수 있는 절대조건인 첫째 어,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업체 부설연구소 반드시 있는 업체 재무제표상의 R&D 비율이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한 2.5% 이상 되면 은 업종별 평균 이상만 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세 가지 사항에 한 가지라도 충족을 못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한 과제입니다. 또한 어, 과제의 평균 경쟁률은 10에서 13대 1이기 때문에 어, 혁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 기업만이 어, 신청을 해서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고문을 보고 사업계요 지원 분야, 신청 자격, 그 다음에 추정금의 비중, 그 다음에 참여 횟수, 신청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혁신형기술개발과제 안내문을 중간에 삽입하고, 어, 끝나는 부분에 이 사업과제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혁신형, 혁신형 기업기술개발사업은 ICT,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신시장창출과 주력산업고도화 등 신성장동력창출분야의 미래성장유망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15대 전략 분야 122개 기술 테마에 대해 자유 공모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럼 15대 전략 분야는 뭐냐? 4차 산업혁명 분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 센서, AR, VR, 스마트 가전, 로봇,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등이 전략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유형은 품목 지정형, 지정형으로서 제시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술 테마 리스트 122개에 부합되는 기술 개발 내용을 제안을 받습니다. 기술로드맵 기술 개발 테마 리스트는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또한 차수별로 변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꼭 부합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출연금은 2년 개발 과제 최대 5억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부출연금의 비중은 65% 주간기업 부담은 35%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간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민간부담금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시간 네. 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기술개발과제는 어, 1월, 3월, 4월, 5월, 7월 5번의 어떤 그 과제 공급 및 신청을 받고요. 어, 그에 대한 예산도 가장 많은 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한번 신청해서 어, 서류심사 현장평가 대면평가에서 지원 대상이 되면 합격입니다. 절대평가 60점 이상 상대평가 고득점수 예전별로 어, 순차적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탈락했다. 탈락의 사유는 명시를 해드립니다 기술성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 사업성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 서그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한번더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더 신청했는데 또 들어왔다 그럼 세 번째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왜냐 평가위원분들이 두 번이나 일곱 분이 모여서 검토해서 안된거 다시 수정번화해서 재접수 또안 됐다 그럼 제 3차 때 신청해도 서류 심사 반려로 나올 겁니다. 네, 수행 과제 수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수행 과제 수가 하나도 없다. 그럼 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 거고요. 그 다음에 한개 신청, 한 개를 신청하여 수행 중이다. 한 개도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 두 개를 신청했다. 그럼 과제 신청 수는 아, 개발 기간 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중요한 사항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사업성 심층 평가 추천 대상으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이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아, 이건 상대평가에 대한 말씀이네요. 어,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과제로 선정한다. 요런 사항이네요.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혁신형 기술개발 사업과제에 대한 안내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 역량 강화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혁신형 기업과제와 글로벌 스타 벤처 과제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혁신형 기업과제와 글로벌 스타벤처 과제는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2년간 5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며 연간 2.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혁신형 기업과제의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이노비즈 기업 또는 벤처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면서 기업부서연구소 보유기업이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업종별 평균 이상인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R&D 투자 비율은 한국은행 경영분석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벤처과제의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글로벌 스타벤처로 추천된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스타벤처란 v c 투자기업 및 추천기업 중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글로벌 스타벤처 추천 관련 사항은 한국벤처캐피털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혁신형 기업기술개발사업의 신청제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신청자격을 만족하더라도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이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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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삼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으로 동시에 두개 과제까지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3% 이상인 중소기업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으로 평균 산정하며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중소기업은 한계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혁신형 기업과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 역량 강화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성장기반 28대 전략 분야 236개 기술개발 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까지이며 예산은 113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중 신규과제 예산은 2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스타벤처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글로벌 스타벤처로 추천된 중소기업 중에서 해외투자유치 글로벌 M&A, IPO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총 사업비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까지이며 예산은 19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중 신규 과세 예산은 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기업 기술 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공고를 하고 중소기업이 공고문에 있는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면 평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평가 단계는 서면 평가, 사업성 심층 평가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평가 단계에서 선정된 지원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적으로 협약 대상으로 확정이 된 후에 협약 체결 및 자금 지원이 됩니다. 자료를 보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아마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 제가 뭐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 어. 누누이 홍원장 TV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R&D 과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 대표자 제일께서는이 과제에 접근성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10대1과 13대1 그 과제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내용이 있다 하면 뭐 하등히 문제가 안되겠지만은 어, 중소기업의 한계 어, 여건상 이 어, 과제는 제가 판단할 때세 번째 과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제 해외수요처 이 과제를 지원받으셔서 수출실적을 높이셔서 수출기업기술개발과제 요거 받으신 다음에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와 제품에 대한 경쟁 우위 요소를 착안하여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 과제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제에 통과되면은 그 다음에 고성장 기업 또는 글로벌 성장 기업만 또 과제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0개 부처에서 어. 파트별로 과제가 공고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기술 개발에 중소기업의 어, 핵심 요소인 혁신적인 기술 개발 과제의 어,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단계적인 이런 어, 국책 과제 무상자금을 지원받으셔서 어, 매출 등대는 물론. 고용 창출을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